참사를 목격했습니다. 발로뛰어들 거요. 사방 다가 다쳐가지고 푸른도가 흙막고 그래서 이티시 갖다 닦주고물기고안내시키고그런 사람 살리시 그래. 나가 보니까 이렇게 시루처럼 싸가지고 살려주시, 살려주시라고 이는거 그날 이후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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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밤낮으로 골목을 지켜왔습니다. 추모객을 위해 가게 불을 켜 참사 현장을 밝히고 잠도 가게에서 잤습니다. 제가 어디 나가면 입지를 못해요. 애가 나면 막그살려드리는게막 살려달라는 것이 막 아우성치고 그러니까 입지를 못하고 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제 그 애들 있을 때까지 나 옆에 있어야 돼 그거 다고 있 계속 여기서 같이 자주고 그래도 사기 굳이 가라도 어떻게 해서 얘들 곁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있는 거죠. 네. 아들한테 밥한끼 먹어야 된다고 사실은 말씀이. <웃음> <웃음> 더 많이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괴로움. <웃음> <웃음> 예, 제발 정말로 얘들 핫되지 않게끔 퇴줬으면 좋겠어요. 이 골목에서 158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. 그날 하나뿐인 아들을 떠나보낸 엄마가 있습니다. 21살 최민석. 엄마는 그날 이후 아들 방에 불을 끄지 않습니다. 아직 민석이와 헤어질 준비가 안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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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월 29일, 친한 형의 생일을 축하해주러 이태원에 갔던 아들은 죽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. 사람을 살리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며 간호학과에 진학한 민석이 그 꿈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. 아빠는 매일같이 딸을 만나러 갑니다. 체림아 아빠 왔다. 10월 29일 그날 딸 체림이도 이태원에 있었습니다. 요새 춥지? 아빠들 아침에 나오면 오늘 날씨가 추운가 우리 체림이가 추울까. 그 생각이 먼저 드는데 아빠가 뭘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구나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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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딸이 없다는 게 아빠는 도무지 믿어지질 않습니다. 저유족들은 지금도 29일이에요. 오늘도 29일이고 내일도 29일이고 그다음부도 29일이에요. 그냥 하늘에 해가 떠떠졌다 할 뿐이지 지금도 2 9일이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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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참사에 대해서 항의하고 하는 점들을 좀 걱정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봉안당에서 유골함 날짜를 확인해 직접 다른 유족을 찾아 헤맸습니다. 그렇게 참사 24일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유족들. 떠나간 아이들 사진을 품에 안고 나왔습니다. 정부가 국가가 왜 이렇게 피해자들대하는 것입니까? 유족들이 모이면 안 되는 것입니까? 유족들이 무슨 반정부 세대도 됩니까? 그런데 유가족이 모여 첫 기자회견을 연 바로 다음 날. 한 유가족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 행정안전부 관계자였다고 합니다. 행안부 장관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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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에서 단한 개라도 양성이 나왔으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? 정말 그 하루 잠깐을 구경하겠다고 간 아이들이 뭐가 됐을까요? 첫 신고가 들어온 건 참사 발생 약 4시간 전. 사람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아요. 지금 아무도 통치지 않아요. 이거 경찰이. 좀 서서 특징서 빼고 인구를 좀뺀 다음에 그 다음에 안으로 저기 들어오게 해줘야죠. 밤 8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인파 관련 112 신고가 빗발쳤습니다. 앞사 위기를 경고하는 위험신호였습니다. 참사 당일 이태원에 13만 명이 모였지만 인파를 통제하는 경비기동대는 배치되지 않았습니다. 배치된 경찰의 절반 이상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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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방공무원 노조는 재난안전주무부처 수장인 이상민 장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그를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했습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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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 사저, 거기 집들이는 참석을 하시고 왜 우리를 외면하십니까? 이게 상식입니까? 정진석 비대위원장님 주호영 원대 대표님 부탁드립니다.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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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. 가출범한 윤석열 정부 발목을 잡고 책임을 뒤집어씌워서 정권 흔들기 위한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안전장책임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? 당초 합의했던 국정조사 기간 45일 중 절반이 넘게 지나갔습니다. 어제서야 야당 위원들만으로 활동이 시작됐습니다. 엄마는 너가 있어 행복했고 어려운 시간들도 이겨낼 수 있었다 너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이다 저희 유가족 중에 세월호에서 친척분을 잃으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여기 와서